오늘은 다이어트 식단에 같이 먹기 좋은 초간단 무설탕 피클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재료는 일반 자생양배추, 파프리카, 청양고추, 양파가 필요합니다. 파프리카는 가운데 씨를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노란색 파프리카에는 파라딘 성분이 들어있어서 고혈압, 뇌경색, 식능경색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날로 먹어도 맛있어서 과일처럼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셔도 좋습니다. 생긴거랑 다르게 엄청나게 달아요. 같은 파프리카도 색상마다 효능이 다릅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들어있고 비타민C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식감있는 풀을 좋아하는 개토끼입니다 청양고추는 살짝 매콤한 맛을 위해 조금만 넣겠습니다 양파도 한개 정도 넣어주면 더 깔끔한 맛이 납니다. 한국 음식에는 마늘파, 양파는 국룰. 하나는 꼭 들어가야 해요. 가색 양배추는 이쁜 색을 위해 넣어줍니다. 꼭안 넣어도 돼요. 감성샷이 필요하면 꼭 넣으세요. 오늘의 메인 양배추 양배추는 포만감을 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에 오는 변비해조에 매우 좋습니다.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항산화 역할을 해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합니다. 개토끼도 양배추분면 환장합니다. 도마에서 사각사각 소리만 나도 저렇게 먹고 싶어서 얼른 달라고 주릅니다. 강아지 급여시 익혀서 주는게 좋고 양배추에는 유황성분이 있어서 강아지는 많이 먹으면 안됩니다. 너무 잘 먹어서 많이 주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게... 500ml 3컵 1 5 l 물을 준비합니다.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넣어줍니다. 단맛이 느껴지지만 칼로리로 인한 혈압 상승이나 체중 증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단맛에 중독될 수 있으니 너무 의지하지는 마세요. 물 500ml에 스테비아 10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기호에 맞게 조절해서 더 넣으셔도 됩니다. 살안 찌는 단맛 개꿀 소금도 크게 한술 이것도 간보면서 조절해주세요. 끓여줍니다. 월계수입은 3장 정도 홍우추는 본인 나이만큼 넣어주세요 저는 19개 넣었습니다 그지... 손질해둔 양배추를 용기에 차곡차곡 때려 넣어주세요 정말 때려 넣어야 합니다 나중에 숨이 죽어서 공간이 없을수록 좋아요 많아 보이지만 숨죽으면 생각보다 양이 적습니다 큰 통이 있으면 더 많이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1초만 먹으면 살이 찔 수가 없는 영양성분표 모든 성분이 0 이건 뭐 그냥 물입니다 물 그렇다고 물처럼 마시면 골로 갑니다 식초는 300ml 정도 신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넣어주세요 제 기준으로는 살짝 부족하지만 먹을만 했습니다 식초를 넣기 전 불을 꼭 꺼주세요 식초를 미리 넣거나 불이 켜져 있으면 향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양배추가 다 잠길 수 있을 만큼 많이 넣어줘야 합니다 공간이 생기면 안담 가진 양배추는 물을 수가 있습니다 양 조절에 실패해서 국물이 부족하면 부족한 통부터 먼저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벌써 예쁜 색을 뿜어내는 자생양 배추. 뚜껑을 닫아서 냉장 보관 후 하루 지나면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만들고 보니 색이 너무 이쁘다. 아까워서 잘 먹어야지. 냉장고로 가기 전에 이런건 인스타 갬성사진 하나 찍어줘야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ame from the mud, desert on my. Catch me howlin' at the